말씀을 나눠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며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는 무엇과 비슷할까요? 마치 아이들이 편을 나눠 서로 소리치며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울어도 슬퍼하지 않았다네 하며 노는 것과 같군요. 요한이 나타나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때는 하더니 내가 와서 먹고 마시기도 하니까 저거봐저 사람은 먹고 마시며 세리와 죄인하고만 어울리네?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은 이미 나타난 결과로 알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택한 사람들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 오세요. 그러면, 편히 쉬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세요. 그러면, 쉼을 얻을 것입니다. 내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습니다.